오늘은 불고기 샤브샤브는데 소불고기, 소불고기, 서울식 소불고기를 네.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나요? 아직 입에 안 나왔어요. <웃음> <웃음> 오늘은 직원들이랑 같이 불고기를 먹으러 평파에 왔어요. 우리 회사는 항상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죠.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서. 이름과 같이 불고기 주차장인 것 같아요 볼게요 우린 뭐 먹을래? <목소리> 서울식 소불고기 <목소리> 다른 테이블을 영탕하고 영탐, <목소리> 어? 응. 서울식 소불고기 맛있겠다 그럼 그걸로? 네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는 자, 우리 자, 우리 는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 있어요 리 자, 우리 자, 우 감사합니다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고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조금 있다가 잘라주시면 돼요 살짝 응. 맛있어 보죠? 그렇죠. 이거는 두 가지 위로 먹수 있대요 이쪽에다가 불고기로 이렇게 익혀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샤브샤브처럼 안으로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 좋아 이거 뭔가 되게 맛이 건강한 맛? 맞아요 약간 원래 불고기 국물 먹으면 되게 달짝지근하거나 그냥 약간 그 정도인데 이거는 시원해 뭔가 해장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 음, 느낌? 맞아, 맞아. 그치? 그치? 그치? 응. 국물까지 먹기엔 좋은는데응 국물. 음, 맞아 맞아 시원해지 밥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점심때 와서 완전 좋은 것 같아 와 냉면 비주얼도 죽여 맞아, 어? 냉면 이제 먹어야겠다 아주 복스럽게 잘 먹네요 아 진짜? <웃음> 다 근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 거예요. 음. 이게 조금 그니까 그니까 음, 간이 맞으려고 한 거예요. 음. 아니 소한건 예. 아니어도 먹어야 될 거예요. 이게 또, 또 너무 달거나. 달거나 너무 짜진 않아서 다행이다. 음. 음. 이것도 이제 조금 씩 치즈도 뿌려준다니까. 정말 맛있게. 음. 어 진짜 맛있겠다. 파프리카 비주얼. 음. 이야 <웃음> 대박이다. 네, 드시죠. 예. Yep. 치즈를 붓습니다. 음음 음. 음. 치즈랑 같이 먹으면 완전 완전 맛있겠다 왜냐면 지금 내가 한입안 먹었거든 맛있어? 아 진짜? 치즈랑 안 먹으면 매울 것 같아 치즈랑 안 먹으면? 야 빨리 먹고 싶다 고기 완전 저 먹어도 되나요? 아야 아직 떡만 기다 내가 아 진짜? 지금 치즈가 굳을 것 같은데? 한입 먹고 찍으면 안될까? 들어와 아